심좀이머리 머리가 고 다듬으려고 네, 근데 지금 고민이 있어요? 도좀 치고 풀고 좀 다니고 싶은데 네. 외모도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네. 원래 보통 오대5로 바르마를 남기면 되네요 근데 보통 그냥 우리 앞부분이랑 뒷부분을좀 맞추면은 네, 네. 이상할... 말... 어, 이상하지는 않은데 혹시 볼륨감 좋아하세요? 어... 안 아... 해봐가지고 아... 머리가 좀긴 사람들만 조금 많은 거라서 꾹꾹꾹 눌렀잖아요. 네. 좀 정리 정돈된 느낌? 머리카락 그 사이 사이에 큐티클이라고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날려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터서 말린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막 머리가 하나 씩치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될수 있으면은 머리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말려주니요 특히 머리 기니까. 의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잘 몰라가지고 아. <웃음> <웃음> 다른막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흩날리면서 뒤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네. 긴 머리는 이게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요 에 지금 자르는 것도 거의 진짜 그냥 다듬기만? 숱만 치고 어... 머리 묶을 때 음... 그럴 때 이제 좀안 묶이는 거 빼고는 안 묶이는 거 빼고는 네. 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 살짝 무겁게 하고 이 부분은 길이는 안 만들고 이위 부분에 제가 레이어 층을 조금 내줘가지고 층층층층 이렇게 보이게끔 음... 좋아요. 중국에서 위협하면 음... 어떤 제품이에요? 음... 아근 공세를 해가지고 요고나키를 그냥 집에서 공세를 해가지고 음... 한국에서 보는 음... 거랑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결정한 일가 있어요? 오빠가 이러죠 나중에 일을 미를... 와우. 원 이때까지 기르는 게 되게 힘든데. 대단해. 이번에 못 기르면은 평생 못 기를 것같아또 기르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아, 그래요? 짧은 것보다 편한 것 같아서. 머리 말리는 거 빼고? 그러면 사실상 불편한 거 아닌가요? 이거. <웃음> <웃음> 이게 다니까. 어. <웃음> 저 근데 유튜브 본거 같아요. 네? 유튜브 본거 같아요 아 저를요? 네 입국하실 때네 병리호텔 막 이런 거 찍으셨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브이로그 같이 예전에 노란색으로 그 머리 노란색어 맞아요 전탈색 아, 했었어요 본거 같긴 한데 미용사분이셨는데 그럼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은 거 같아요 래서 아까 유튜브 하신다고 해가지고 음... 긴가민가 했어요 네, 혹시... 브이로그에서는 마스크 벗고 하네 맞아요 저 실물 팔아서 <웃음> 괜찮으시던데?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지금 시국이. 어떤 머리? 괜찮아요. 좋아요. 음. 나중에 파마를 하게 되면 이부분이 조금 살리셔야겠네 나중에 파마로. 뭐 머리 혹시나뭐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 얘기하세요. 예. 네. 음. 그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음. 가벼워졌어요. 음. 今天需要什么样接着剪头发颜色我还没有想好太长了对的太长了太快了我想剪到这是中长的啊当这差不多嗯发型会比较显脸小一点的那种哦那是这种吗啊然后今天颜色的话一千一百剪头发的话三百五十可以吗可以 读书的地是听说太热了不然嗯我的头发没有洗啊没关系没看一下吧嗯这么多<笑><笑> 我的头发很多啊，其实我不想要剪太短，但我喜欢就是稍微有一点点的层次，然后我喜欢是呃齐的感觉，对不对？然后刘海的话，我想要稍微就是呃，就是你懂吗？就是它是稍微比现在再短一点，好，嗯，对，差不多到这边，嗯，然后看起来还是稍微长一点的，嗯，然后。Oh. Yeah. Oh. Uh. Oh. Yeah. Sorry. 嗯。油哦加一点点香哦会這樣 嗯, o 嗯, k 嗯辛苦了谢谢我今天做什么样的发型嗯头发太太太长了太太太长了对的 小臉吗嗯 okay. 小臉? 啊啊挺好的很清爽清爽对嗯清爽头都清了嗯<笑><咳><笑>